안녕하세요 제시직거리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용 아주 인지도가 높은 까르띠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까르띠의 베누아인데요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2019년도에 구매한 미사용품입니다 풀셋이고요 현재 매장가는 4,390만원입니다 까르띠의 베누아 눈은 이렇게 욕조 모양으로 되어있는게 아주 특징인데요 이 제품은 금통이고 핑크골드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를 먼저 알아보면 제품은 스몰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24.5mm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31.6mm 두께는 옆에서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박혀있는 크라운인데요. 두께는 8.21mm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다이얼은 로몬 숫자로 되어 있고요. 12부터 이렇게 돌려져 있고 날짜 창은 없고 베젤을 보시면 밑 둥글둥글한 브릴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크고요. 좀 작아지고 약간 커지다가 이쪽은 3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유선형의 베누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생활 방수 정도 되는 10m 방수가 됩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까르띠 여러가지 각인이 뒤에도 있는 아주 럭셔리한 제품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미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용 까르띠에 베누아 제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르띠에 베누아 제품 스몰 사이즈를 소개했습니다. 짠.